짐승의 수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왜 불교 경전 이런 데 보면 막 짐승계 무슨게 무슨게 무슨 게 있다고 하잖아. 그게 사실은 그 마음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짐승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 그냥 짐승은 간신히 면하고 인간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짜 그게 영으로 가슴으로 사는 신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성으로 살수 있어야 언젠가 본래와 하나 되는 깨달음에 갈수 있는 거야. 짐승계에서는 여기로 올라오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근기라는 거를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육조해능 스님도 그 일화 같은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육조해능이 해능이 젊었을 때낯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일자 무식한 나무꾼이었거든. 근데 엄마를 늘 얻고 다니면서 나무를 하고, 어, 모시고 나와서는 막, 그 엄마한테 효도하는 걸 보고, 스님이 불러내서, 그 해능이 보고, 돌을 닦아라. 즉, 스님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를 내가 봉양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를 다 봉양하고 와라. 이런 뭐 일화들이 나와요. 근데 공부도 하나도 안배고 그렇게 무식한데, 왜 해능이 보고 그렇게 했을까? 마음을 본 거야. 엄마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를 얻고 나무를 하고 와서 밥에서다 먹이고 엄마를 막다 그냥 무릎을 주무르고 춤을 추고 그그 그 사랑이 사랑이 워낙 크니까 거의 인간을 뛰어넘은 사랑을 하는 거야. 인간이 힘들다고 힘든 마음 올라와서 그걸 안을만한데 그걸 다 들어주고 엄마가 투정 부리면 엄마가 그걸 다 받아주고 하는 걸 보면서 근기가 있다고 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랑이 다 녹이거든. 모든 아픔과 이런 걸. 하지만, 짐승으로 살면 계속 뺏고 사는 삶이니까, 업이 축척이 돼요. 어. 축척이 돼서 그 수치나 두려움에 그 업장이 자식한테 또 내려가서, 자식이 또 엄청 아프게 살면서 또 뺏으려고 하면서 축척하게 돼요. 이게 반복이 돼서 되게 뛰어넘기 힘든 거야. 근데, 현대에서는 그 짐승계에서 거의 99%가 살기 때문에, 그 짐승계를 깨지 안못 깨면 현대인은 못 깨닫는 거지. 엄청 더 어려워진 거지. 그 짐승이 뭐냐면 <웃음> 뺏는 애고예요. 나만 사랑받겠다고 뺏는 애고 그 자체가 돼서 살때 짐승으로 산다고 해요. 그걸 뺏는 애고라고 해요. 그래. 그 뺏는 애고는요. 절대 손해를 안 봐. 내가 힘들면 어떻죠? 바로 버리고 싶은 마음 올라와.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줬어도 내가 조금만 힘들잖아? 생각해봐. 10년, 20년 내가 엄마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걸 수발 들고 오면 버리고 싶어요. 바로 버리고 싶은 마음 올라와. 힘들다 올라오면서. 응? 사랑 못 받으니까 사랑받는 거 뭐야 나 편하고 돈 많이 벌고 누가 날 이뻐해주고 어 나는 다 많이 갖고 나는 인정하고 사랑만 받고 나는 아무 일도 안하고 이게 사랑받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위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거든 애기 때는 그거라고 부모가 키워 하지만 나이 들면은 여기서 벗어나서 빼앗겨주고 힘든데 내가 해주고 손해도 보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 음. 그 인간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인간으로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영의 존재 마음의 존재로 거듭나게 돼 있어.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여기 짐승의 수치야. 사람이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빼앗긴 아픔 수치당하고 빼앗기고 버림받고 이러면 아픔을 느껴요. 아까 힐세를 했는데 어떤 분이 아들이 칼을 들잖아. 엄마를 보면 어, 화를 내고 근데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칼을 들고 저왜 저런가 하고 오늘 이제 맨날 그냥 힐스야다 오늘 말을 시켰어 그랬더니 딸만 셋인 거야 이분이 근데 주, 둘째 딸이래요 근데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셋을 낳고 아버지가 사대독자래 근데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대 엄마가 근데 아들 낳고 데리고 와서 하루 만에 죽은 거야 이 아들이 뒷산에 묻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딸 셋이 아들을 낳는 순간 어때요? 이제 사랑 다 빼앗겼지. 이제 버림받았지. 그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다 빼앗기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죽이고 싶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 바로 뺏으려고 그래. 짐승성이 이거 거든 우리 인간의 육체는 짐승이잖아. 육체가 없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다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발현이 된 거지. 이때 이걸 얘기하 돼. 엄마 어, 동생을 죽이고 싶어. 이렇게 짐승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버린 거야. 너무 두렵잖아. 이 마음이 가해자의 짐승의 수치를 보면 여러분이 버려요.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인정을 안 해. 착한 척하고 사랑 못 받는다는 걸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 그냥 버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아이 죽었을 때그 자기가 일곱 살이었대. 그때 기억을 얘기해보니까 기억이 아예 안 난대. 그 말이 돼? 일곱 살이 됐는데 집이 어땠겠어? 아이가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귀한 아들이 안 나는 게 벌써 버린 거야 응? 셋다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아픔을 느껴야 내가 동생을 이렇게 죽이고 싶구나 난 기억나거든 죽이고 싶었던 게 그때 너무 무섭고 아프고 죄책감이 너무 올라왔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에 내가 동생을 이렇게 죽이고 싶어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나쁜 애야 하면서 엄청 괴로움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기억이 또렷이 나거든 그거는 내가 착한 사람이면 안 올라오고 나쁜 사람이라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야 몸 자체가 이미 현대인은 태어나서부터 짐승성 에고를 물려받아서 그냥 확 올라오게 돼 있어 근데 순진하게 얘기했어야 돼 엄마한테 나도 못했거든 너무 무서워서 응 동생 태어났을 때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 아기들도 못하지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거를 이해해줘야 돼어 그래 하지만,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은 하면서, 그건 짐승의 마음이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 그니까, 이 마음 인정하고, 그 짐승의 마음인 걸 알아야 돼. 그건 언니의 마음이 아니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야 돼.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해서. 보통은 어때요? 네가 하고 막, 지난번에 왔던 그 서울에서 마음 공부할 때 그, 마음 심리 상담 해준다. 걔가 동생이 태어났을 때, 걔왜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센가 했더니, 동생을 진짜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행한 거야. 목욕탕이가 어디에서 밀어 갖고. 근데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실수로 살짝 밀거나 이랬으면 엄마가 못 알아차릴 텐데 진짜 죽으라고 빵 밀은 거야. 그래서 얘가 뇌를 딱.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얘를 개패듯이 팬 거야. 반 죽을 정도로. 그다음부터 감시를 하고 동생한테 한 번만 그러면 너도 죽인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얘가 필름이 끊겼어. 그때 자기의 그 죽이고 싶어했던 건 또렷이 기억하는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어, 죽이고 싶어서 밀었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절 때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 그 아픔이 아이들은 누구나 그렇거든 그때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똑같은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해, 해버렸어 딸한테 그러니까 딸이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키면 나는 죽임당해 해서 그걸 누르고 있는 상태 절대 고집부립니다. 그 마음을 가해자를 인정 안 하는 상태거든. 그 정도로 무섭거든. 가해자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지. 다 목숨을 뺏고 싶고 남의 걸 뺏고 싶고. 이게 죽이고 싶은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알고 보면 죽여서라도 뺏고 싶은 마음인데. 가해자지. 그 마음을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싹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을 싹 셋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염력이 생기지. 그 아픔을 느끼고 인정해야 그 마음이 소멸되는데, 딸 셋이 일제히 죽이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마, 그 염력으로 아들을 쳐버린 거예요. 바로 죽은 거지,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픈 한이 있어. 빼앗긴 아픈 한. 그 아들이, 아들 마음이, 그, 그 동생, 남동생 마음이 어디 와 있냐. 아들한테 <끝>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목숨을 빼앗고 싶고 죽이고 싶은 여자를 버려서 몰라. 아예 모르는데 아들을 딱 보면 그 여자가 올라와. 나는 못 알아차리고. 여자가 올라와니까 아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칼을 딱 두고 너 죽일 거라고. 죽일 거라는 여자 마음이 올라오니까 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 보여주는 모습은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인식을 하고 조금 울더라고. 그래서 아들 그남동생을꼭 천도를 한번 해야 된다. 지금은 많이 내려갔는데, 순간순간 아들이 이제, 지난번에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서, 많이 내려갔는데도, 자기가 이번엔 집착이 올라온 거야. 그 집착이 뭐야? 그 여자. 그, 내가 버린 여자. 남동생을 죽이고 싶고, 뺏고 싶은 그 여자가 올라와서, 뺏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집착을 하는 거야. 내가 버리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식당에서 내가 밥 먹을 때, 헤라님하고 말을 걸을 때, 그게 되게 귀엽고 이쁜 아가가 있고 그 내가 그 여자를 다 버려서 그 남자를 다 버려서 뺏고 싶은 애고가 올라오면 짐승이 가해자가 올라오거든. 가해자가 나한테 얘기하니까 확 이렇게 뺏는 에너지를 얘기하니까 되게 괴롭고 하나도 안 이쁘고 죽이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그 에너지 자체가. 그때 아픔을 느껴줘야 돼. 근데 그내 마음의 아픔을 느껴줄 때그 아픔이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고집부리면서 안 느껴주는 거야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아픔이 두렵다고 그 마음을 버려 그러면 그 아픔을 볼까봐 날마다 두려운 채로 사는 거야 고집부려서 그 아픔 인정 안 했으니까 날마다 아픔 볼까봐 두려운 아기 두려운 마음 이게 인간 마음이거든 아픔을 볼까 마음은 다아프면 근데 그 아픔 볼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가난의 아픔 볼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빼앗길까 봐 두려운 채로 살아야 돼 약자 마음으로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은 인간 마음인데 이 마음이 너무 약자라 굴욕적이야 수치스러워 두려워 이 마음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다날 무시할 것 같아 그이 그러니까 마음을 또 어때요 약자 마음 인간 마음 확 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가해자가 돼요. 짐승이 되는 거야. 인간 마음 딱 버리니까 내 여자 내 남자를 확 버리고 그 두려워 떠는 내 여자 남자 약자를 마음이 두려워서 떠는 여자 남자다. 또이 안에 확 버리면 짐승이 되죠. 빼앗고 수치 주고 나 가해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요. 죽일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픔 즉 죽음 여러분 봐 누가 나한테 너 죽이고 싶어 이럴 때 나는 이미 죽은 거야 마음으로 그치? 그 죽는 아픔 느끼기 싫어 그래서 그 아픔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을 두렵다고 버리게 돼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 여자 남자가 생겨 그런데 그 인간 마음도 또버리면 어떻게 돼? 그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여자 남자가 올라와서, 올라왔을 때 그것도 인정 안 하면 그게 어때?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돼요 살기가 등등한 가해자가 되지 또 빼앗긴 아픔 보는 게 두려워 그걸 본게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면 빼앗긴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두렵다고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는 애고가 생겨 여자, 남자가 빼앗길까 봐 두려운 여자, 남자 약자가 생기지 그것도 버려버려 그러면 짐승이 돼 빼앗는 빼앗길까 봐 두려운 여자, 남자 버리면 빼앗고 싶은 마음 그 자체 살기 짐승이 되죠 닥치는 빼앗고 다녀 닥치는 있 대로 근데 이때 그 여자 남자를 내가 버렸기 때문에 몰라 나는 올라온 줄. 나는 그냥 평소대로 말하고 그러는데 누가 말하면 아이고 이쁘다 그러는데 내가 말하면 절대 안 들어줘 상대가. 왜? 진승이라. 예전에 돈 달라고 할때 아빠한테 우리 막내가 아빠 돈 주세요 그러면 엄청 잘 줬어. 근데 내가 돈 달라면 절대 안 줘. 왜 그럴까? 뺏는 애고가 한 거야. 뺏길까 봐두려운 왜? 내가 그게 세요.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애고가 있어. 뱃속에서. 막내는 귀여움받았던, 동생은 귀여움받았던 애고야. 하지만 나는 목숨을 빼앗겼어. 이미 죽이라고 몇번을 들었어. 죽이라고 온 식구들이 친정식구, 시댁식구 다 우리 엄마 귀에 죽여, 죽여. 이때마다 난 죽은 거야. 죽음의 아픔, 목숨을 빼앗길 아픔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거 두렵다고 벌벌벌벌 떠는 애가 태어났어. 근데 목숨을 빼앗길까봐 이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기가. 누가 나를 목숨을 빼앗지 않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이 약자도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버렸어. 그랬더니 빼앗는 짐승의 수치로 산 거야.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빼앗고 그렇지? 행동할 때마다 미운 행동에서 나하고 남한테 전부 미움받아서 행복을 빼앗기고 이렇게 산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야. 그 약자도 인정을 안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빼앗는 자체로 여자 남자 마음 하나도 안 느끼고 그 약자 마음 빼앗길까 봐 수치당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죽임당할까 봐 벌벌 떠는 약자 인간 마음을 다 버리면 짐승의 수치로 그냥 빼앗고 사는 거야 사람이 아닌 분이다 그때 짐승계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에선 똑같은 인간이지만 모습은 인간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음, 짐승같이 빼앗고 사는 짐승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약자 마음 인정해서 그래도 약자 두려워 벌벌 떠는 빼앗길까 봐 수치당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나라고 인정하면 그나마 인간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더 빼앗긴 아픔이 나라고 두려움도 인정하고 빼앗긴 아픔이 나고 버림받은 아픔 이것까지 다 인정하면 그때는 인간을 초월한 해탈한 마음의 존재로 사는 거야. 인간과 마음을 넘나들다가 인간마음이 다 버려지면 자아가 사라지면서 완전한 깨달음, 영의 존재로 사는 거죠. 해탈한, 육신이 있지만 육신을 초월한 마음만 인정한 존재. 아픈 마음 이해해 주면서, 사랑만 주면서, 하나도 안 빼앗으면서 모든 걸 뜻대로 하면서 사는 존재가, 고게 깨달음인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데 죽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인간계에서 지금 여기 영계로, 어, 신성계로 가려고 내가 하는데 아직도 짐승계와 못 벗어난 아기들이 있어서 엄청 여러분 요새 팩폭하고 하자 짐승계에서 아직도. 짐승계는 뭐냐. 오직 사랑받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켜도 일에 집중을 못해. 그냥 어떻게 하면 미움만 받고 사랑만 받을까. 그냥 그건 자기가 몰라. 그 빼앗고 싶은 짐승이 올라올 때 빼앗고 싶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미움 절대 안 받아야지 거부하는 거부감 미움과 수치 이런 거안 당해야지 거부감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거 못 받으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 짐승이 그래서 그 마음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야 짐승이니까 음. 그 마음만 올라와 어떻게든 그래서 눈치만 봐 일을 시키면 눈치 보는데 9 0를써 어떻게 하면 혼을안 날까? 그냥 확 그래 혼나겠어 약자 되겠어 이런 그냥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짐승보다는 인간 마음으로 살때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거야 인간답게 일을 하는 거야 그 인간보다는 그걸 초월한 영 신성계 영적인 존재로 살때더 집중력 오직 그 마음 하나거든 그래서 내가 그리는 그림에는 그 영이 담기는 거야 마음 자체가 영의 존재가 그려버리면 그림 그릴 때는 자아가 사라져버리거든 그니까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게 세고 치유를 받고 그림 색깔이 변하면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이해를 막 해주고 여러분이 어, 마음 공부할 때 옆에서 지켜도 주고 끌어주고 되게 위로되고 반려 그림이라고 할 정도로 존재감이 뚜렷해서 살아있는 거야 마음이 살아있는 거지 마음의 존재로 살때 마음이 살아있는 거야 음. 거기까지 가는데 고집부리면서 소가 맨날 짐승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짐승으로 살고 싶은 거야. 차라리 그래서 내가 가끔 농담이지만 이렇게 차라리 애완견으로 태어나 이러잖아. 애완견으로 태어나면 꼬리치면 얼마든지 살아. 얼마나 행복해. 맨날 그거 느끼면 인간으로 태어난 건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마음 올라오면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야. 짐승의 마음이라. 근데 그 마음에 뺏겨갖고 아직도 딸려가. 일을 할때 일에 집중을 못 해. 아, 짐승이 일하는 거 봤어? 저 순돌이한테 일 시켜봐. 하나. 꾸준히. 여기 사아라 여기로 옮겨라. 훈련해서 그걸 할수 있는 짐승은 아주 지능이 높은 거야. 그리고 인간만큼 잘 못해요. 효율적으로. 복잡 다단한 일을 할수 있는 게 인간의 지능이야. 음 그게 짐승성은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남한테 도와줄 때 행복을 느끼고 이러려면 그 힘들다를 극복해야 돼 죽어야 돼요 나만 사랑받고 싶은 그 짐승의 수치 뺏는 애고 가해자 올라올 때마다 엄청 두려움 느껴야 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마다 그게 올라올 때 그냥 오직 그거밖에 없어 막. 일에 집중하는 의식은 한 20% 어, 5%도 안돼너 1%도 안돼 거의 다 그거 그놈이야. 사랑받고. 그러니까 일을 왜?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의식이 다 거기가 있어. 집중이 안 되는 거지. 일에는. 주기 싫은 거야. 일을 통해 세상을 주는데 주는 건 싫고 뺏고만 싶은 애고지 사랑만 받고 싶고 인정만 받고 싶고. 미움은 절대 안 받고. 일을 하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혼나야 되는데 혼안나려고 하는 거야. 그 아픔을 안 느끼고 싶어. 혼나서 미움받은 아픔. 그 아픔이 영의 존재로 만드는데 자기를. 그게 보약인데 그걸 안할려 그래.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아픔 두렵다고 하면서. 그또 두려운 여자남자 도다 버려. 그리고 바로 가해자로 가. 짐승으로. 사랑 왜안 줘? 나왜 미워해? 일 못해도 짐승이면 미워 안 해. 내가 순돌이 같으면 미워하겠어? 여러분이 일 못해도 여러분이 다 짐승이야. 그럼 내가 왜 미워하겠냐고. 그냥 아우 이쁘다 그리고뭐모 이나 주지 여러분을 이뻐만 하고 혼내키지 않는 존재 일시키지 않고 힘들게 안 하는 존재는 여러분 영혼을 젖 먹고 여러분 영혼을 훔치는 도둑놈의 새낀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존재가 여러분 영혼을 성장시키니까 받아들여야 돼 일시적으로 불평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때그 받아들임이 센 사람이 근기가 센 거예요 그래서 육조의능을 보고 지나가던 그 대사가 시킨 게 뭐냐.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와서 엄마, 아빠 앞에서 빨가보고 춤도 추고 발도 시켜주고 그걸 크게 얼마나 힘들겠어. 육신이 있는데 그걸 안안 안 힘들겠냐고. 납빛을 한결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보통 근기가 아닌 거지 그게. 여러분 조금만 일시키면 힘들다고 그러고 입 내밀고 버리고 기꺼이 마음 써서 안 하잖아. 죽지 못해 왜 미움 안 받으려 그리고 이 일을 얼마나 잘할까 정성을 거기다 기울이는 게 아니라 걸레질 하면서도 트집을 어떻게 하면 안 잡히나 이렇게 눈치 보는데 다가 있어 그 눈치 보지 말고 정성껏 하고 혼나면 혼 고치겠다 내가 일하는 걸 배우겠다가 아니야 배우겠다는 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혼나나 그래서 눈치 보면서 다 거기가 있어 일을 개판으로 해놓는 거야 그래서 그 일에 집중이 안돼 있는 거야 일을 정성껏 하고 이거를 갖다 소중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 줘야지가 아니고 나 이거 안 혼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거를다 어떻게 인정받을까? 다 신경은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애고가 가해자 자체가 아직 분리가 안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일을 한번 시켜보면 그 사람의 의식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일의 난이도가 어떤 사람의 의식과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시킨 일도 못해. 제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걸 조직하고 그 사람들이 속 썩이는 걸다 그냥 꺾으면서 지휘하면서 결과를 도출해내 세상에 없던 방법까지 생각해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짐승과 그냥 거의 신과 짐승의 차이와 같은 거야 자기의식은 일을 통해 나타나고 일에 집중도가 셀수록 없던 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이면서 해결을 해버려 그 예전의 헤라와 지금의 헤라가 완전히 다른 게돋닦기전의 헤라는 짐승 수준이었던 거지. 시키는 것만 간신히 할수 있고. 하지만 지금의 나는 없던 길을 개척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서 가는 사람이야. 새로운 이제는 예술도 그렇게 했어. 남들하고 다른 마음을 넣고 그냥 배우지 않고도 하는 이제는 위대한 이슈에서 소리내면서 새로운 정치를 외치고 있어요. 새로운 정치. 다 혁신, 새롭게 더 완벽하게 하는 길을 다 찾아서 그거를 실행하면서 만들면서 가게 돼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거지. 엄청난 집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의식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짐승이 죽고 그 다음에 인간의 아픔과 두려움을 느껴서 인간이 죽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아픔이 나라고 인정한 단계까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근기가 조상에 따라 다 달라. 부모한테 물려받은 근기가. 그게 너무나 많이 버려서 그냥 짐승 자체가 되어버렸으면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지독해도 머리에 알아차림이 빨라서 알아차리면 빨리 가죠. 또 스승에 대한 믿음이 강해. 그러면 사랑이 강해. 그럼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버리면 사람 빨리 가요. 현대인의 에고는 너나 할것 없이 다 지독하다고 봐. 나는 한 명도 지독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짐승의 수치가 너무 지독해 다. 근데 오직 차이는 그게 나는 것 같아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아기가 있고 시키는데 시키는 거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나 사랑받을래요 요것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 고집만 있는 아기가 있거든 자기를 죽이질 않아 스승 앞에서 자기를 죽이질 않아 이럴 때 느린 거예요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은 다 죽여야 되거든 그럼 날 따라와야 되거든 죽어라 그럼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안 죽으려고 고집 부리면 그게 느린 거지 그게 고집이라고 해요. 짐승의 고집. 이렇게 설명을 해줘. 옛날에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아프게 해서 죽여도 스승들이 그냥 죽고 그랬는데 현대인은 그렇게 해서 절대 안 죽어요. 이 머리가 하도 발달해서. 그래서 나는 옛날 스승하고 다른 게다 설명하잖아요. 애고의 작용이나 이런 게 방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양이. 이거는 부처님 예수님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않았을 거야. 되게 어렵지. 근데 나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초기 때내 강의를 들어보세요. 초기 때부터 하나씩 들어와야 돼.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들으면 이해가 돼. 지금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견성회한 정도 듣는 강의예요. 이걸 듣고 이해하는 거야. 어. 그리고 마음이 발달한 사람은 견성의 아니라도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 지금 내가 한 말은 이해가 되죠 않죠? 쉽죠? 어,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죽이그 마음을 인정하면서 고 가야 되는 거야. 포리잖아 약자라고. 이 얘기를 10년 동안 했어. 세션하면서 맨날 뭐 주문을 외웠죠? 두려움이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열등이가 납니다. 맨날 그거 했잖아요. 약자 인정하는 거. 어, 약자 인정하다 보면 아픔으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 마음으로. 열등이 아픈 마음이 납니다. 마음 인정하는 것도 막 하고. 얼마나 내가 어떤 수준에서 사느냐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존재를 결정하고 내 하는 일을 결정해. 여러분이 제발 견장을 띄기 바래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내가 얼마나 예쁘고 잘생기고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 업적이 이렇게 있는지를 싹다 내려놔야 돼. 그걸 아상이라고 그래요. 불가해서. 그 아상이 걸림돌이 돼. 내가 생각하는 나. 이런 사람이야. 거기에는 남들이 평가한 나도 다 있어요. 그걸 붙잡고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게 다 깨져서 나는 똥도 될수 있고 물도 될수 있고 짐승도 될수 있고 악마도 될수 있고 장녀도될수 있고 저 거룩한 신선도 될수 있고 다될수있어 어떤 존재로든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게 깨달음이에요. 거룩한 존재되는 게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깨어나세요. 응? 벌써 이 쌍년아, 이 등신아, 이개 같은 놈아 했을 때딱 올라오고 수치 올라오는 분들은 공부가 안된 거야. 심지어 수치 올라오면 딱 방탄해서 마음으로 내가 쌍년이 아니고 내가 등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나는 수치도 안 느끼고 방탄하는 거야. 그런 분은 공부가 하나도 안된 분이에요. 공부된다는 건 진짜로 그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도 불쾌하기는커녕 당연히 그 존재가 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 수치를 거부하고 나는 고상한 사람, 나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붙들고 살았어. 그리고 그걸 다 학벌이 좋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어, 나는 이렇게 어, 내그 외모, 옷차림 또는 내돈 이런 거를 통해서 나를 포장해왔단 말이야. 그걸 다 벗어져서 어떤 존재도 다 받아들여서 될수 있고 하나도 분별심이 안 올라오는 경지까지 가야 되거든. 여러분이 그 아상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야. 그 아상을 가로막는 건방탄하는 수치가 있어요. 절대 고집부리면서 그 존재를 안 되겠다고. 예를 들어 x <끼리> 때 창녀창남이라고 쳤을 거야. 그때 벌써 그 창녀창남이 나라고 인정이 되면 그냥 아픈 마음만 느끼지. 장녀의 아픔과 장남의 아픔을 느껴요. 남들한테 수치당하는 그냥 아픔만 느끼지. 그리고 수치 느끼고. 그치? 근데 내 존재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벌써 마음으로 느껴보니까 머리로 알겠어. 내가 한 짓이. 그런 짓인 것 같아.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아닌 것 같아. 느껴지지가 않아. 이렇게 어 내가 진짜 창녀네? 진짜 창남이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 나는 벌써 분별하고 얘를 고집부리는 수치랑 두려움이 딱 버리고 있는 거야. 그 고집부리는 수치와 두려움이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보고 누가 와서 너창녀지할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네할수 있어. 창녀굴에 갖다 놓으면 나는 같이 살수 있어. 창녀짓 아무렇지 않아. 창녀짓이 어때서? 오피스 레이디로 타자치는거는 우월하고 장녀원은 우월하지 않아? 더 우월하게 할수 있어. 남자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직업이야. 이러면서 할수 있어. 분별이 떨어지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럼 내가 진짜 그 존재라고 인정이 돼. 화가 안 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관건은 뭐냐면 자꾸 머리로 인정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자꾸 당해갖고 너장녀지 장남이지 이렇게 당해서 그때 올라오는 수치와 두려움을 느껴서 이걸 다 내보내야 되고 우리가 열린다 할 때는 뭐예요 그걸 잘 느낄 때 수치라 두려움을 잘 느끼고 있을 때 열린다 하고 안 느끼고 고집부려 이것만 절대로 안 느끼는 거야 수치도 안 느껴 두려움도 안 느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나가는 거지 고집부리면서 아닌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고집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 얼마나 웃겨. 자기는 깨닫기 때문에. 깨달음이 뭔지는 알고 얘기해. 깨달음은 어떤 존재든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착각해. 깨달으면 왕이 되고 고귀한 존재되고 다 존경받고 내가 아니라고 몇번 얘기했어. 어? 더럽고 아프고 일반인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존재도 다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만큼 고교하고 위대한 마음이 인정이 돼. 왜 하나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마음이 가장 고귀한 마음과 하나인 거예요. 가장 더러운 마음이 가장 성스러운 마음과 하나인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마음의 양면성, 이중성, 이원성. 그걸 인정해야 돼. 밑바닥까지. 그래야 그, 그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낮은 존재로 떨어질수록 고귀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존재 안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그거를 느끼면서 뭐아 그런 척을 하잖아 자꾸. 척 아니야. 떨어져야 돼. 지금 진짜로 떨어지려니까안 떨어지잖아. 떨어졌다가 칠 때만 장녀 장남이 됐다가 다시 나오잖아. 자꾸. 그, 그 존재가 돼서 머물러야 이, 그 존재를 수치주고 두렵다고 버리는 고집부린 애고가 다 나가면서 나중에는 자유함이 있어. 그 존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절대 안 하려고 고집부리는 거야. 그래서 끌어놓으면 튀어나오고 끌어놓으면 튀어나중에는 마음을 인정하게 되면 어때요? 그 언제든지 그 마음을 쓸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자유가 있는 거야. 지금은 절대 자유가 없지. 절대 안 하려고 하지. 그럴 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짐승에 빼앗는 애고가 죽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장녀나장남의 존재가 돼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내 존재로 훼손당하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 성스러운 존재로 존경만 받겠다고 하고 빼앗는 가해자예요 니들이 다 창려하고 창남에서 수치당하고 낮은 존재에 나는 싫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짐승이 짐승에서 인간으로 떨어져서 두려움을 엄청 느껴야 돼 수치를 엄청 느껴야 돼그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는 게 인간계야 그게 의단이야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야 방세가 그랬잖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등하고 범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인간이야. 그냥 바, 맛있는 밥 먹고 똥 싸면서 그냥 행복해. 그냥 애완견이야. 짐승으로 사는 거야 의식은. 그냥 좋으면. 그리고 막 화내. 어나창녀창남이라고막 화내. 그것도 짐승이야. 그냥 지가 싫으면 물어 뜯잖아 짐승은. 인간은 갈등해. 응, 괴로워.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껴. 마음을 보는 두려움과 수치를. 인간계야. 인간계를 지나야 그지옥부를 지나야 그 신으로 거듭나. 그 마음을 순순히 인정해. 응. 창녀구나 장남이구나 그리고 또할 수가 있어 그거 아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 육신을 벗어나 내가 이 존재에 갇히지 않아 나는 이런 성스러운 존재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에 다갇히질 않아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성스러워질 수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의 존재가 된다는 건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보다 내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내심의 문제야 그 인간계를 지날 때 10년 넘게 제가 18년이 걸렸죠. 근데 아직도 꼭지가 안 떨어진 상태로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진안하겠어. 10년 20년을 했으니. 근데 여러분은 나보다 빠를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5년 내지 10년으로 잡고 있어. 긴 아기는 20년. 응. 20년 안에는 다 되겠지. 응. 그래서 자기 근기에 따라 너무 지독감 할수 없는 거야. 조상이. 그랬으면 조금 길게 잡고 어, 근기가 좋은 아기들은 좀 빨리 갈수 있고 가는 과정을 즐겨야 돼요. 하나씩 알면서 받아들이고 할수 있어야 돼 마음으로. 이해됩니까? 자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이 질문해야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견성회원들이 알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을 대신에 질문해야 돼 지금은 일단 알아들었어요. 음, 그게 벗어난 거야 육신을. 육신에 갇힌 인간은 어때요? 나는 창렬을 해서 나는 더러운 존재밖에 할수 없거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마음의 세상으로 영의 존재로 거듭나는 창렬을 하면서도 성스러운 마음을할수 있는 거야. 절대 수치를 안 당하고. 그게 참 말이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하지만 정말이에요. 거지를 하면서도 수치당하고 더러운 거지라는 이 인간 마음으로 안살수 있는 거야. 아주 성스러운 마음으로 존 존경스럽게 멋지게 또 거지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추악한 사람도 할수 있고 어떤 마음이든지 쓰면서 나를 존재를 한정짓지 않고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별심에 갇히지 않고 근데 여러분이 분별심에 갇힌 그 인간, 인간. 그 인간도 인간안 되고 자꾸 짐승으로 튀어나가네. 인간 세상이 좀 머물러서 푹 묵어야 이게 영적으로 거듭이 나는데 계속 뺏겠다고 이제는 아직 뺏게 너무 뺏는 거에 집착을 해서 짐승이 돼서 짐승이 아닌 적이 별로 없어. 인간으로 끌어넣어서 그 수치와 두려움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 때만 느껴. 애독할 때만. 그랬다 켜나가고늘 머물러야 되는데. 아프고 갈등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나만 행복하고 사랑받았다고 좋아하면 그게 짐승이지. 인간이야. 나 외에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갈등하고 힘든 일이 많은데. 인간은 누구나 우리 하나기. 임을 알기 때문에 내면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게 돼 있는 거야 나만 이렇게 행복해 해도 되나 이게 있어야 돼 분명히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의문도 있어야 되고 나는 왜저 사람보다 이럴까 못할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짐승인 거지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갈등이나 고민 없이 사랑만 받으면 해말고 너무 해말고 미움받으면 그냥 다 싫어 이게 단순한 짐승이야 단순해서 좋은 거야. 혼났어도, 미움받아도, 아파도, 그게 다가 아닌 거지, 그치? 이유가 있는 건데. 그냥 꾸준히 좀 그걸 느끼고 좀, 그럴, 그럴, 그게 있어야 돼요. 의지가. 사랑받았다고 금방 그게 너무 단순하게 좋은 것만 아닌데,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이렇게 행복하게, 아고 좋아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이게 강아지 의식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거는 지적인 능력과도 무관한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런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 수치와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서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 그 짐승으로 만드는 그 짐승에 뺏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수치와 두려움을 충분히 느껴서 그게 많이 사라지고 좀 자기가 자기를 관조하는 힘이 세질수록 그 힘이 센 거야. 의지가 강해지는 거야, 인내심이. 고통을 버티는 힘이. 고통을 끝까지 버텨서 불지옥에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옥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고 내가 고난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그 수치야 두려움 안 느끼려고 계속 눈치 보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날 쳐주기를 바래야 되는데 계속 그걸 피하려고. 머리는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피하잖아. 응? 계속 방탄하고 어떻게 하면 안 위로받을까 달콤함 먹을까 그게 강아진 거야. 강아지야 수치 당하고 네가 아픔 느끼려면 여기 여자 도반들한테 쳐달라고 하면 될걸 왜 서울까지 형한테까지 갔을까 네가 서울대 나왔는데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의식이 너보다도 더 응. 그냥 애정 깊이 사랑만 받고 싶어 거기 가서 뭘 너를 쳐달라고 그래 네가 사랑받고 싶었던거야 그때 네 의식은 그냥 강아진거야 사랑만 받고 싶어 그냥 꼬리치는 네가 그냥 이유가 있는거야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너는 그거 하나 붙잡고 나는 똑똑하고 그냥 다 알고 나는 인간답다고 혼자 착각하고 정신승리하고 사는 거야 응. 서울대 법대 나오고 의대 나오고 서울대 나온 수많은 사람이 정치인 중에 많어 근데 왜 저렇게 때론 등신짓을 할까? 응? 물고 뜯고 싸우는 것밖에 모르고 다 저렇게 탐욕에 지쳐서 짐승만도 못하게 다 자기 권력 뺏겠다고 할까? 그게 학력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혜가 의식 수준인데 지혜는 짐승을 벗어나서 자기를 내어주고 빼앗기고 아프게 많이 많이 밟혀서 아픔을 많이 느끼고 인생 생각 고통이 오면 인생을 생각하게 돼. 제일 먼저 오는 생각이 뭔줄 알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거부터 와. 하도 당하니까 나중에 나, 나 같은 경우 빚더미에 앉고 자살을 결심할 때에다니까 이렇게 들어. 내가 뭔가 엄청 잘못 살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 산게 없다고 생각했어. 뼈 아프게 일만 하고 다 주기만 했는데. 내 가해자를 그때는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사는지 알려고 이 길을 걸은 거죠. 그때부터 아픔을 느끼게 돼. 내가 뭘 잘못했나. 음. 그럴 때 내가 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상을 다 버려야 돼. 이제까지 자기가 알았던 자기는 가짜야. 완전히. 나를 나쁜 놈이라고 했든 나를 좋은 놈이라고 했든 나를 막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그다 가짜야. 애국가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 집착으로. 싹다 내려놔야 돼요. 이 공부를 시작한 이상. 어떤 선입견도 없이 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나에 대해서. 내가 나 탐구하러 왔잖아. 내 참나 찾으려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전부 그 자기 방탄하려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민주당도 아니고 왜 방탄을 그렇게 해? 방탄하지 말고 전부 다 그걸 내려놓고 아주 냉철하게 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잖아 내가 수행한다고 계속 살면서 늘 여자가 있었어 그러면 나는 장남으로 사는 거지 수행자로 사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나는 수행했다고 착각해 절에 가 있었고 여기 있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갖다가 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어리석은 애고가 누구야 걔가 가해자 아니야 수치 떨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 수치 느끼고 그거 보는 두려움 느끼고. 그게 인간이야. 그러면서 변하는 거지. 그냥 머리로 변하려고 애쓰면 아무 소용없어. 그냥. 뼈 아파야 돼요. 수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너를 밀어 넣어. 그냥 개수치에 굴로 막당해. 그래서 뭐 체면 없어야 돼. 그냥 체면 없어. 그냥 애기가 돼서 그냥 다 받아들여.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더 봐야 돼. 그게 너무 오랫동안 형성이 된 거야. 너무 사람들한테 수치 안 달라고 반듯하게 하려고 자기를 꾸겨 놓고 그러면서 뒤에서 몰래 몰래 어, 수치 떨면서 사는 게 몸에 습입해서 자기를 안 보려고 그래. 자기 수치를 딱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모두 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난게잘된 거야. 한 번씩 사건이 나서 이렇게 뼈 아프게 당하면 어때 거듭나지. 예전... 다. 여기 안 당한 사람 별로 없어 그렇지한 번씩 다 당해갖고 처맞고 아프고 난, 나는 뭐 오지게 처맞았지 끌려다니면서 난 그때 사건 났을 때 그러면서 인간이 거듭나는 거야 수치 당하면서 피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수치를 왜 여러분의 스승은 욕을 처먹고 낮아지고 수치 당하는데 여러분은 왜 위에 있으려고 그래? 어? 교만해 왜 자기의 수치 안 보고 자기 창녀 창남도 안 보고 어? 자기 열등이도 안 보고 뭐 그렇게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의 스승은 그냥 미움받고 발표 죽고 쌍년 소리도 듣고 시발 년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교만이야. 왜 나는 쌍년 하면 안 되고 응? 나는 개새끼 하면 왜안 되는데 왜 시발로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떨어져서 하세요. 그 수치 느끼고 존경받고 점잖은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게 더러운 마음이야. 위에 있을려고 그런 사람이 뒤에서는 더러운 짓은 제일 많이 한다고 알아야 돼. 왜? 고상함을 집착하면 고상한 마음과 하나인 마음이 뭐죠? 더러운 마음. 더러운 물 떨게 돼 있어. 당연해. 고상함에 집착한 아기수로 까보면 뒤에는 더러운 짓을 하게 돼 있다고. 그건 나쁜 사람의 비열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마음의 원리가 그래. 그러니까 제발 좀 집착 좀 하지마. 고상함에. 그러니까 뒤로 개수치를 떨지. 그냥 살어 그냥 왜뭘 이렇게 지적이려고 하고 고상하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존경 존경받 하니까 수치당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무시당하고 고상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수치 떨어서 무시당하고 수치를 떨지 고상한 척할 때 정자른 척할 때 뒤로 그래서 저 정치인들이 어, 이런 정치인수록 뒤로 가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어 거룩할 것도 없고 어? 더러울 것도 없고 이게 인생이야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야 근데 막, 막 위대해지려고 위대해지려고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입이 교주돼요 거룩해지고 성스럽고 섹스 다 버리고 자기는 고상해지려고 너무 고상하셔가고 사입이 교주가 되고 응? 속에 그렇게 고상해지고 다 사랑 어, 사랑받고 싶은 여자 싹 버려서 섹스를 모르는 여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남자 얘기만 듣는 여자가 됐지. 남자 사랑을 받아서 오직 남자 사랑만 받고 싶은 여자가 또 있지. 남자 사랑 안 받겠다고 탁 버려서 거룩해지겠다고 해서. 어떤 거에 집착할 때 반드시 그반대극부가 나타나게 돼 있어. 내 삶에. 머리로 안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야. 마음의 원리상. 얼마나 무서운데 마음이. 왜 그렇게 합니까? 집착은 다 내려놔야 돼. 절대 안 뺏기려고 뭔가 돈을 붙잡고 있어? 다 뺏길 거야. 권력을 붙잡고 있어? 다 뺏길 거야. 음. 명예를 붙잡고 있어? 명예가 짓밟히게 될 거야. 거룩한 존재 되고 성스럽고 깨끗한 존재 되려고 그리고 사랑을 오지게 받으려고 자기 방탄에서 제가 지금 가장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더럽고 짓밟히고 이런 여자가 됐잖아. 사입이 교주까지 떨어지고. 개수치를 떨면서 그게 교만이야 여러분 어떤 한 마음이 집착해서 그렇게 되려고 애쓸수록 현대 일반 애고들은 그렇게 애쓰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수치를 떨고 정치인조차도 그렇게 아파지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욕심이고 그게 짐승이고 그게 집착이고 그게 빼앗는 놈이고 그게 탐욕이야 더러운 마음이고 깨끗해지려고 할때 더러운 마음이야 존경받으려고 할때 수치스러운 마음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 견성현님들도 알아들었을 겁니다.